세대공약수 를 구하는 방법이 네. 음, 어떤 수들이 있어요 네. 그 수들의 약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. 공통대 나누어 떨어지는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또분수 수가 나오고 분수로 네. 또, 또 다른 수로 나누었을 때 나오고 근데 또이 수가 소수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. 오, 네. 근데 소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? 1 아니면 1과 자기 자신으로만 오, 네. 나누어 떨어지는 수예요. 오, 네. 이게 예를 들면 뭐 3, 5, 7, 음. 2